안녕하세요. 오늘 요 이거 전복장 음, 8마리 장담을거예요물550 간장도 550파 사과 양파 청양고추 4개 이거를 감초 다시마 그래서 중불로 한 40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. 40분 끓였어요. 불을 좀 꺼주고 소주 100ml, 물엿 50ml 정도. 아, 충분하다, 국물이. 넉넉하네. <웃음> 끝났나아 어, 3일 후에 먹어야지. 어, 3일 후에. 어. 3일 후에 드시면 됩니다. <웃음> 이 3일 됐어요. 살아 있는 거같은요 응? 살아 있는 거 같아. 응. 살아 있는 거 같지? 입은 잘라주고 너무 많이 자른 거야. 아니야? 아니야 아까워 응? <웃음> 아깝다고 <웃음> 아깝지 <웃음> 전복을 응. 부산에 있는 딸이 보내줘가지고 <웃음> 내 딸은 아니지만 니 <웃음> 네 딸이라. <웃음> 응? 두 살에 있는 규 <웃음> 누나가 <키운다가> 보내줘서. <웃음> 딸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. <웃음> 청양고추 송송송 쓴 거예요. 굽깨도 그 맛있겠다. <웃음> 마늘 도 건져야지. 참기름을 장에다 타가지고, 위에다 끼얹어주면, 어소아니이 국물 내장 먹을 때는 이 국물하고 같이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전복장이 완성했어요 어, 명절에 이렇게 해서 또 반찬 깔끔하게 먹는 것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